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정구입니다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게임 제한 법안 셧다운제 무려 국가가 개인이 자유롭게 즐기고 선택할 수 있는 취미를 법적으로 제지하는 21세기 민주국가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최악의 법이죠 옆동네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들이나 시행하고 있는 21세기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의문덩어리인 법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개선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이 법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컴퓨터의 전원을 순간적으로 모두 꺼봤습니다. 순간적인 상황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곳곳에서 욕설과 함께 격한 반응이 터져나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샌드박스 게임 마인크래프트 남녀노소 국적을 불문하고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즐겨하는 글로벌 빅히트 게임인데요. 바로 이 게임이 한국에서 성인 이상부터 구매,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이 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마인크래프트가 야한 게임도 아니고 혈흔이 튀는 잔인한 게임도 아니고 게임 안에 사행성 조장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갑작스럽게 19세 이상부터 게임을 구매할 수 있게 됐냐 문제는 셧다운제 때문입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셧다운제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1항 인터넷 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률에 대해서는 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조차 잘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라면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게임을 즐기는 행위가 불가능하죠 하지만 해당 법령은 어디까지나 한국에서 서비스를 진행중인 회사에게나 강제성이 있다 보니 해외 스팀,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과 같은 서비스들은 한국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근데 얘네를 빼놓고 셧다운제를 유지하자니 실효성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외에서 서비스를 진행 중인 회사들에게 시간 제한을 걸 수도 없는 노릇신 도중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그냥 해외에서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들은 전부 성인 이상부터 못 즐길, 못 즐길 못 수, 수 있도록 대충 때려 맞춰버린 것이죠 그렇게 엑스박스의 엑스박스 라이브나 플레이스테이션의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 닌텐도의 닌텐도 어카운트 모두 대한민국에서는 성인 이상부터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휴대폰 모두 전체 이용가 게임부터 성인 게임까지 다양하게 서비스를 하는데도 에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마인크래프트도 이전에 콘솔 버전과 윈도우 10 버전에서는 성인이 아니라면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인크래프트를 잼미니 시절부터 즐길 수 있었던 이유는 계정이 딱히 필요가 없었고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회원 가입 다운로드가 쉬웠던 자바 에디션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마인크래프트에 대한 정책을 개정하게 되는데 바로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을 모장 계정에서 인증이 필요한 엑스박스 라이브로 변경한다는 것이었죠 마인크래프트의 연동성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정책 변경의 이유였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엑스박스 라이브 와 같이 해외에서 서비스를 하는 것들은 뭐다 한국법으로 셧다운제를 적용할 수 없으니 19금을 때렸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법령에 따라서 이제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 또한 성인 이상부터 구매 플레이를 할수 있는 게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소식들이 기사화가 되자 온갖 마인크래프트로 컨텐츠를 만드 시는 분들부터 마인크래프트 커뮤니티 유저들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격하게 분노를 표출하는 등 여론 이들끓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엄청난 파장이 불자 여성가족 에서 sns를 통해 해명 아닌 해명을 하는데 이게 진짜 가관입니다 마인크래프트 게임 청소년 이용 제한 방침은 해당 게임사의 게임 운영 정책에 의한 것입니다 뭐다 필요없고 그냥 요약해보자면 이겁니다 마인크래프트가 19세가 된건 쟤네 약관 변경 탓이지 우리가 건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탓 하지 마라 참 웃긴 게 본인들이 10년 전에 발의해둔 공산국가에서 시행할 법한 법령 때문에 걸린 건 생각하지 않고 아무튼 이번 사태는 우리 탓이 아니다 라고 떼 쓰고 있는 중이라고 할수 있죠 네뭐 마인크래프트를 갑자기 이상한 유해 매체로 지정해서 성인물로 만들었다 이런 오명은 5천만번 양보해서 억울하다 치는데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본인들에게 있다는 건 결코 생각하지 못하나 봅니다 이정도 이상한 변명은 초등학생도 안합니다 선생님들 한국게임산업을 존먹고 있는 쓸모도 없는 셧다운제는 2012년 스타크래프트 결승대회 사건으로 국가망신을 시키고 결국 또 이렇게 국가망신을 시키면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 한국에서는 12세 해외에서는 7세에서 10세부터 이용할 수 있는 성인부터 흔히 말하는 잼민이 친구까지 즐기는 게임이죠 게임의 파급력은 한국을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으로 유튜브 개인 채널 구독자수 1위인 퓨디파이도 컨텐츠로 사용할 정도이며 이런 제재를 걸어놓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조차 마인크래프트 맵을 어린이날 때 배포하여 국민들과 소통의 장을 여는 등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이용한 게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그 국가에서 성인부터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건 무려 청와대는 어린이날에 성인 게임으로 홍보를 진행한 어메이징한 행사를 진행시킨 꼴이 된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어린이날의 홍보를 이용한 게임이 정작 어린 친구들은 즐길 수 없는 게임이라 뭔가 앞뒤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요 어린 친구들이 밤새도록 몇날 며칠 주구장창 게임하는 거 당연히 좋은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터치해야 할 필요가 있긴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가정에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지 한 국가가 나서서 법으로 강제해야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야기를 더 해보자면 이 게임법은 항상 방치 멸시되어 왔었습니다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꾸준하게 사람들이 폐지의 목소리를 내었지만 그동안 부모선택제라는 모양새만 있는 개정안을 제외하면 그냥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죠 솔직히 한국의 게임산업? 요새 돌아가는 걸 보면 그렇게 대놓고 자랑하긴 좀 부끄럽긴 한데 그래도 2020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콘텐츠 수출액의 72%를 담당하고 있는 초거대산업입니다 국격국격거리고 어떻게든 숟가락 올려보려고 하는 아이돌 음악산업의 16배 그렇게 기생충기생충거리면서 어떻게든 숟가락 하나 올려보려는 영화산업의 3 6 2배 규모의 산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탄압하고 규제하고 마약으로 낙인찍고 유해 매체로 몰아가기 바빠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물론 확률가지고 장난치는 회사들 그건 지금보다 더 세게 조져야 하는게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트렌드 빠져가는 pc만 결제상 한걸고 시간제한 걸고 조지고 돈도 억 단위로 빨아먹고 거의 도박판이 돼가서 큰 비판을 받고 있는 모바일은 그대로 방치하는 시대착오적인 법안을 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이번 마인크래프트 사태도 이런 배경에 깔린 법안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발생한 상태로 국가망신을 당했는데 아무튼 우리 탓 아님 에베베베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대체 이런 실효성도 없고 의미도 없고 공산국가에서나 시행중인 법안은 민주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언제쯤 사라지게 될까요? 최근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고 뉴스 뜨고 좋아하시는데 정치색을 떠나서 선진국에 맞는 수준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 어느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